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콜롬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이 좀재밌죠 유치권 해결하고 인도명령 결정문 한 트럭 받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인도명령 받은 게 10개 정도 받아가지고 경상도 말로는 한트럭으로 얘기하죠 한 트럭 인도명령 결정문을 한 10건 받았으니까 유치권을 트럭제로 없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건에 대해서 인도병경 결정문을 가장 많이 받은 사건은 1 0 2 0사건인가 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인도병경 결정문만 1024건을 받았어요 그것도 상대방은 유치권자 14명입니다 그럼 어디 걸 그렇게 받았냐면은 안산에 있는 데코스호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안산 상록수역 바로 길 건너서 한 200m 정도 지점이 되죠 거기 데코스포텔 대형거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유치권 신고된 금액이 180억입니다 180억을 가지고 14명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제가 69세대를 낙찰 받아 가지고 14명에 대해서 전부 다 했으니까 한몇 건이나 되는가요? 전부 하튼 하여튼 보니까 14명부터 16명입니다 14명 신고한 데도 있고 16명 신고한 데도 있고 1 0 2 4개가 인도명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뭐 저기 한컨테이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금 인도 변경 결정 신청을 많이 한게 25건 신청을 했습니다. 진천에 있는 다세대주택 26세대 25명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권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의정부 지방법원2017 타경 23984 사건인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가평읍 대곡리는 가평군청이 있는 관광지이고 제가 받은 데는 도심을 막벗어난 곳 땅이 345평 전역면적 25평 빌라가 8세대 원룸 3세대 합해서 11세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6억 3400 사실 감정가가 좀 높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구태여 감정평가 금액을 작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게 하면 왜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또 너무 좀 넉넉하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왜 그러느냐 어 내가 이거 감정평가사들 16억 3천 4백만원 짜리 물건 이다 하고 낙찰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4억짜리 13억짜리 밖에 안되더라 하게 되면은 그 누가 보존해 줍니까 보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이 물건도 16억 3,400만원 감정평가 금액인데 최저가는 5억 6,046만원 그러니까 3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34%로 떨어진 거예요 건물의 이제 전용면적만 218.526평 근데 이걸 얼마에 낙찰을 받았느냐 5억 8,290만원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를 하고 예, 요 유치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치권 전부 10명인데 자 유치권자 10명 소유자 1명 이렇게 11명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어, 유치권자에 대한 대해 인도명 신청을 했죠 여기에서 경면에 신청한 채권자가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물건납품 대금, 대금 채권이 있는 이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우영은 집주인이 유치권자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인도변경 결정이 안 나지 않겠느냐. 이우영 이 사람한테 대해서도 저는 부동산 인도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게 뭐냐. 이우영은 물품을 납품했다고 그래요. 대법원이 2012년 1월 26일 선고한 대법원 2011-96208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 요지를 보면은 갑이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자 수급인은 공사를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이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하다 자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이제 공사 현장에 시멘트 모래 건축자재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냐 아니냐 우리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320조 1항이 유치권을 설명한 그런 항목인데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서그 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할 때는 우리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하 했냐면 갑은 여기에 이제 세멘트, 모래, 철근 이런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이지 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채권과 물권 간의 견정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이법이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왜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자이 갑이 공급한 세멘트, 모래, 철근 이런 것들그 집에 다 붙어있잖아요. 그 집에 건축하면서 붙어있는데 왜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판단이냐? 그것은 상인들 간의 매매 대금, 물건을 사고 판 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 매매 대금 채권은 관하여 생긴 채권이 없다. 결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멘트, 모래, 철근 등이 건물에 붙어 있는 건 하지만은 이런 건축재자재를납품하지고 받지 못한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자, 그래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유치권자 중에서 이 사람은 유치권자 맞으니까 확실한 유치권자라고 소유자가 그렇게 한그 사람을 상대로 경매 인도백 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이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신청 이유는 뭐냐 사실관계에서 보면 은자 우리 회사는 경매 사건 중에 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 받아서 대금을 전액 납부한 정당한 원시취득자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은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점유 이전을 요구해도 이말안 듣고 거부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니다 뭘로 따져서 법리적으로 따져서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져서 유치권자가 아닌 것은 뭐냐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피신청인의 주장은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해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 니코를 유치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수많은 유치권자들 상대로 합니다만 공사업자들인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공사 대금 채권이 결령 관계가 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야 하고, 아울러.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사 대금 채권만 있으면 난 유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압류의 처분금지에 효 조촉되지 않는 점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압류의 처분금지에 조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에 그 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왔을 때에 거기에 유치권자가 있다. 유치권이 아무 아무개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건 참암죄 처분 금지에 조촉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점유했다고 하게 되면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의정부지방고원 소속 집행관이 2017년 10월 27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 받아 가지고 2017년 11월 2일 날 현장에 출장해서 점유 관계 조사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라고 현황조사 보고를 해서 이게 지금도 경매 기록에 붙어져 있단 말입니다. 2017년 11월 2일 3일 이 사건부터 감정평가사가 갔습니다 기모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를 보고하고 사진을 전부 다 찍어서 여기에도 피신청인이 뭐 내가 유치권자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 한 장도 볼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의 2005-2688 판결 검무명도 사건. 이 판례가, 이거 2005년 8월 19일에 송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 8월 19일에 송고한 걸로, 그게 정확할 겁니다. 자, 이 판결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치권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려면은, 2005-2688, 이거는, 아, 아, 그건 압류 처분금지수에 관한 판례 하고, 사건 번호까지 다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경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는 얘기예요.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 등기부에 올라가서 그러면 뭐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고 83조 4항에 의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그 점유로 설정 넘겨줬다.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불법적인 점유를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매로 좀 유찰하게 유치권이 많이 신고돼 유찰되죠. 이래서 교환가치가 감소시킬 수 우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해서 이런 경우에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조촉돼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17년 10월 27일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급부 올라갔는데 그 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시간이 빠르면 권리가 빠르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특히 건축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빠르면 권리가 빠른 그것도 무식하고 공, 그거 무시해버리고 공사업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준게 유치권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률로 정해진 규정이 무시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규정이 맞을 때 법률과 규정이 맞을 때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건입니다. 법정담보물건이라는 글자 그 자체가 법으로정하여진 원리에 맞으면 성립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한 그 피신청인에 대해서 인도명령 결정이 인용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다 났습니다 한꺼번에 인도명령 결정문 10장을 받아 가지고 기분 좋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은 제가 많을 때한사건에 인도명령 결정문 1024장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도의 결정까지는 받고 어 그리고 집행하려면은 사실 집행 비용 이나 그게 조금 더 보태거나 해 가지고 이사비용 주는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는가 어 막상 건물을 완공하고 보니까 이 가평 지역이 가평 읍내 지역이 전세금이 높고 높고 경제 소세로 귀합니다 이전정면적 25평 빌라는 지난 그 가을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전세금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25평짜리 빌라가 8세대니까 전세 나도 10억입니다. 원룸 3세대 이거는 월세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출받은 게 그때 5억 몇 천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한 4억 얼마 대출받았으니까 연 3%가 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완룸 월세는 대출 이자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이 전국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에 판단되는 거, 그 중에서 수익이 괜찮다고 할수 있는 것은 반 이상은, 반 이상은 저와 우리 누리 아카데미에서 우리 회원들의 다 낙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맨 처음에 착공했을 때, 그, 이게 지금 경매 에 나온 이유가 착공하고서 한 2년 동안 분양이 통안 되니까 경매 에 나온 겁니다. 분양, 대, 분양이 돼가지고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경매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홍천의 28세대를 그 낙찰받아가지고, 어 완전히 그 이제 중공검사를 받아서, 어 지금 또 임대를 놓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2016년인가 착공하실 때만 하더라도 분양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홍천 그우회가어디입니까 홍천 우회 오른쪽으로 인제고 왼쪽으로 춘천인데 춘천과 인제의 집이 모자라니까 홍천까지 그 여파가 밀려 가지고 홍천의 집이 모자라요 그래서 28세대를 완공해 놓으니까 어떻게 습니까아 잘나가요 지금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평도 새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 빌라나 이런 다가구를 손을 낼 때에는 반드시 군청 소재지, 시청 소재지 이게 이런 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에 이제 군 같은 그런 경우에 유동인구가 천세대다 하게 될것 같으면 그 중에 900세대는 전부 군 소재지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군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하게 되면은 진짜 분양하고 임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뭐군 소지 해지는 기관이 많잖아요. 자 군청도 있고 경찰, 경찰서도 경찰 있고 뭐 등기소도 있고 뭐 한전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죠 뭐 심지어 뭐 측량하는 데까지 다 있고 하니까 이 기관들이 많으니까 이 기관의 직원들은 이 정권 왔다가 가고 또딴데 정권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전근올때 새집이 좋겠습니까? 헌집이 좋겠습니까? 새집이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청 소재지 읍내라도 그냥 똑같은 읍내가 아니고 군청 소재지 이런 데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중공검사를 받고 임대 는 혹은 매매를 해야 제대로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꼭 알아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락구로 한도락구 받은 인도맹령 결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